you 제가 항상 급진급바 할 때는 첫 끼를 요거트를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메론 요거트랑 복숭아 먹을 거예요. 소리가 오늘 저녁은 김밥을 만들거예요 당근김밥에 아보카도 추가해서 크게 만들어볼게요 또 끓여왔는데 엄청 싱거워요 저녁 먹고 1시간 정도 소화시킨 후에 이제 운동하려고요. 지금 빗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유산소 러닝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지은 허벅지 다이어트 운동이랑 칼소폭 핵 매운맛 그 운동하고 올게요. 오늘은 30분만 운동했어요. 방금 칼소포기도 너무 하기 싫어서 요거 유산소 춤 요거 삐약스요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지금 진짜 땀이 줄줄 나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먹고 남은 아보카도 사용해서 가카몰리 치킨 만들 거예요. 어제 밤에 너무 배고파서 먹방을 봤는데 바삭바삭한 튀김류를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준비했어요. 아무런 간도 되어있지 않은 생닭가슴살 위에 올려먹을 때는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도 되는데 저 현미치킨가츠는 조금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소금 안 넣고 이렇게 만들려고뭔가 이것만 먹으면 배가 안찰것 같은데 이따가 배고프면 고구마 먹으려고요 저녁에. 저. <목소리도> <목소리도> 었지 음, 안녕, 장 컬리 야 뭐? 마켓 어, 컬리 소불고. 어바풀이나 오세요. 음. 이거 <웃음> 봐. 간호박 계란찜을 만들 거예요. 달고 고소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삶아가지고 너무 많이 쪄서 다꼬소졌어요 오늘 저녁은 좀 매콤한 게 땡겨서 오징어, 콩나물 볶음 만들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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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남은 거는 이따 저녁에 언니 오면은 언니 밥이랑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까 밤호박이 배는 차긴 하는데 먹고 나니까 매운 게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음~~ 8시 40분이고요. 밥풀이 밥 먹이고 이제 산책할 겸 1시간 정도 걷다가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녀올게요. 저 방금 서울로까지 걸어, 야 밥풀이 안고 걸어와가지고 좀 쉬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다시 비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얼른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한 50분 걷다 왔어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1시간은 못 채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먹방을 보는데 쯔양님이 연어 이렇게 뜯어먹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어를 시켰는데 어제 11시 전에 막 급하게 시킨다고 언니네 집 주소로 잘못 시켜가지고 오늘은 샐러드 채소 준비해가지고 언니 집 가서 연어 샐러드 먹으려고요. 안녕. 군고구마도 응 알았어 아이스 군고구마도 가지고 갈 거예요 짠! 언니 집에 왔어요 이거 연어 생년 500g 산 건데 한 120g 정도 썰어서 놨고 이거 이제 먹을게요 연어 양파 이렇게 올려서 진짜 맛있다 아니 감각해 가도 남 산다 더 강해 산다 불만 모여도 세상 쉬운 공동구매 무료 배송까지 얼마야 연나 연나 연나 연나 연나 연나 연나 연나 연나 연나 연나 연나 나 연나 연나 연나 연나나 진짜 깨끗하게 씻었어 140ml를 넣고. 때 어떤 계정으로 다다